안녕하세요 이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었던 마스킹테이프 무려 242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 보이세요? 이게 카메라로는 잘안되껴는데 엄청 큰박스예요이 박스가 달력이랑 얘기하면은 달력만아 진짜 이 달력 이 너비라고 하나요? 이 크기만큼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엄청 큰 박스인데 제가 여기에 마스킹 테이프가 보이시다시피 거의 꽉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웃음> 집 안에 있는 서랍을 하나를 이렇게 통째로 비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다 담아 줄 거예요 그 전에 우선 마스크 테이프를 한번다 쏟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보이시죠? 하... 진짜 오. 우 엄청 많아요. 지금 카메라에 다안 잡히거든요. 지금 여기저기 튀어나가는 게 있어서 근데 카메라엔 다안 잡히는데 이게 아 무려 242개. 그러니까 이 개는 아니고 242종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촌 동생한테 받은 이런 마테컷이 있거든요. 이런 마테컷이 있어서 이거를 다 합치고 그리고 또 여러 개산 것까지 다 합치면 242종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큰 박스는 더 이상 안 들어갈 거니까 여기는 이제 어, 복구용품을 정리하는 칸으로 바꿀게요. 훨씬 더 넓은 이 칸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칸에 정리했는데도 꽉 찬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공구 박스를 이따만한 걸 크게 사서 뭐 그런 다음에 거기다 정리해야 할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우선, 어, 먼지가 많으니까, 휴지를 닦아서, 휴지로 닦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좀산지 오래돼서 먼지가 꽤 많아요. 제 마스킹 테이프가 들어갈 거니까, 소중하게 다뤄줍시다. 아, 먼지 진짜 많다. 이거 언제 다 정리하지? 30분 안에는 다 정리할 수 있겠죠? 마스킹 테이프가, 음, 그 정도면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평소 조명이랑 좀 다른 게, 음,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책상 위에다가 고정시켜놨어요, 핸드폰을. 그래서 지금 조명이 이 옆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아예 어두워서 안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이더라도 최대한 양해 부탁드리면 이렇게만 다 보이나? 네, 우선 깨끗하게 여러 번 닦아준 다음에 먼지가 아까보다 훨씬 더 적어졌죠? 이제 지금터 마스킹테이프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가겠죠? 음... 우선 음, 어떤 거부터잡지 여기가 앞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잘 쓰는 걸할 거니까 우선 여기 뒤에 잘안 쓰는 것부터 차례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실지별로 정리하기가 났나? 우선 그러면 실지별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소 봄봄 시리즈 마스킹테이프를 다 하나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붐시 실즈가 제가 한몇개 정도 있지? 12개 있나? 붐시 실즈를 다 수집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작년 거랑 그리고 이번 연도거 이렇게 있어 있는데 근데 또안 사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다섯종류를 찾았고요. 어 이거 이 가운데 있는 거 보이시나요? 가운데 있는 것만 이번 연도고 나머지는 아이 가운데 있는 것만 작년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번 연도 마스킹테이프입니다. 아 이거 그리고 보이나? 이것도 작년 마스킹테이프고요. 그럼 여기 안에 천천히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 이게 굴러다닐까봐 이거 못하겠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음, 또 봄봄 시리즈 마스패가 제가 이게 여러번 이 박스를 엎은거라서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아 여기다 이게 보이나 이게 작년 시리즈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이건 이번 연도 이렇게 해서 안에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한세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와, 여기서 어떻게 찾냐? 음. 어, 우선 그러면 이걸 찾으면서 또 다른 것까지 같이 찾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그거 다이소. 그래서 열두 개의 한 세트로 구매한 두개두 개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색부터 단색이 굉장히 쓸모가 많아서 이거는 진짜 딱 정리를 해둬야 돼요 단색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껴두고 그런 다음에 차례차례 정리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다 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마스킹테이프 정리하는 영상 스크래핑하는 영상을 찾아봤었는데 어, 제가 2 4이개인데 저보다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유튜브에 올리기는 너무 적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우선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정리가 너무 시급해서 이걸 또 영상으로 찍어놔야지 나중에 내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고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급하니까 먼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어디 갔지? 봄봄 시리즈도 안 보이고 단색도 잘안 보여요. 너무 많아서 그래. 어, 이렇게 하고 남색이랑 회색이랑 갈색이 <웃음> 잘안 보이네요. 남색이랑 회색이랑 갈색. 음. 아 여기 있다. 갈색. 갈색이랑 회색이랑 진한 남색까지만 찾으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기 옆에 있는 이것도 같이 모아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패턴이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아마도 이건 제 뇌피셜인데 예전에 다이소에서 유행했던 그 마스킹 테이프 시리즈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갖고 온것 같아요. 이게 이첫 번째 게 봄봄 시리즈 작년 거였는데 제가 못 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찾고 있는 이거는 트로피컬 시리즈 두 번째 거. 트로피컬 시리즈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라밍고. 그래서 어, 다른 거는 잘모르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예전에 다이소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음, 예전에 다이소에서 한번 유행한 거를 다시 내놓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안 보이냐? 진짜 없어진 거 아닌가? 되게 안 보이네. 이것도 여기다 껴주고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 영상을 앞으로도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정리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약간 정리하는 영상 보기 이런 거? 약간 정리하는 건 진짜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안 하거나 좋아하고 싫어하고 응? 좋아하고 자주 하거나 싫어하고 안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케바케 저는 정리를 좋아하지만 안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이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딱날 잡아서 하지는 않아요 필요하다고 느낄 때 정말 더 이상은 이렇게 더럽게 못살것 같을 때 그럴 때밖에 안 합니다 어 그래서 마스킹테이프가 어디 있지? 마스킹테이프가 제가 이럴줄 알고 준비해놨던 게이 공책 여기 제가 지금까지 가진 마스킹테이프를 다 붙여놨거든요 여기 보면 은 봄봄 시리즈 마스킹테이프도 여기 아 여섯 개였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섯 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갔지? 아 여깄다 여깄다 이렇게 이거 보라색까지 합해서 이 봄봄실즈 마스킹테이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디자인거 디자인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지금 다 11개씩 찾았어요 딱 하나만 찾으면 될것 같은데 우선 여기 있는 거부터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음... 박스 안에 담아놓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박스 안에 이렇게 담아줍시다 보이세요? 카메라에? 여기 는 마스킹 테이프를 다 왼쪽으로 옮겨야겠다 카메라에 잘안 보이니까 마스킹 테이프가 많아도 문제야 이게 좀 관리를 제대로 해주면 좋을텐데 관리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어쨌든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 아, 이렇게, 이렇게 두는 게 나오려나 이렇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는 음, 제가 여름 시일즈 작년 보테니컬 여름 시일즈 랑 가을 시리즈 이렇게 모았었거든요. 그것까지 하면은 딱 여기 맞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같이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시리즈도 제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딱 하나만 샀어요. 이게 3개에 천 원이어서 딱 하나만 샀는데 이게 이거랑 그리고 글씨가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갈색 그라데이션 바탕에. 여있다 이렇게 세 개. 이거 여기다 넣어주도록 여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은, 어, 보테니컬 시리즈. 역시 그라데이션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 거랑, 그리고, 어, 잎사귀 그림, 이렇게. 갈색 바탕에 잎사귀 무늬가 그려진 거 하고, 어, 하나가 안 보이네? 투명 바탕에 이렇게 똑같이 나뭇잎 패턴이 그려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딱 3개에 1000원에 샀어요 원래는 어, 세세개 짜리가 하나 더 있어서 총 6종류였는데 음 어, 저는 그게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별로라서 이렇게 샀습니다 3개 해서 이것도 여기다가 껴주면 오. 또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순서도 딱 맞춰서 해볼게요. 순서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약간 애매하게 남는 그래서 작년 시즌별로 여긴 다 정리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크기가 큰 아스킹 테이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줄게요. 아 이게 또 카메라에 잘안 잡히니까 이게 또문제 그런 다음에 다음에는 어떤 걸 하지? 다음에는 이제 다이소 레트로 실즈 레트로 실즈네 씰즈... 레트로 시리즈랑 유니콘이 시리즈 이렇게 시리즈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이게 노트를 펼쳐보면 아 이것도 해야 되나 이거 달별 시리즈 이 달별 시리즈 그리고 유니코니 세 개랑 레트로 이렇게 여섯 개 하면 대충 끝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니코니부터 찾아보듯이다. 유니콘이 이렇게 세 개, 3개. 유니콘이 세 개랑, 한 다음에 음 달별 시리즈, 달별 시리즈 이게 또 세일러문 마스킹 테이프로 굉장히 합해서. 한몇 개월 정도는 재고를 못 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핫해서 요즘도, 아 요즘에는 좀 많이 풀렸어요. 요즘에는 많이 풀렸는데. 근데 이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품절 대란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시리즈별로 나온 건줄 알아서 다시는 못 구하겠다 싶었는데, 또 그런 건 아닌지 요즘엔 또 다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혹시 못구하신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이소에 가면은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 일단 이거 이곳에 이렇게 껴주고 이게 달별 시리즈도 3개에 천원해서 6개 총 6개씩 2,000원에 팔았어요. 이거 유니콘이 하고 이제 레트로 시리즈만 하면은 완벽할 것 같은데 레트로 시리즈 아 그리고 레트로 시리즈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아마 이거는 못 구하신 분들도 꽤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게 다행히도 좀 제가 사는 곳 주변 다이소가 물품들을 다잘들여놓는 그런 곳이라서 웬만한 건다 구한 것 같아요 계속 돌아다녀다 돌아다니다 보면 웬만한거는 다 구했어요 그래서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저번에 했을 때 다이소 레트로 시리즈를 원하셔서 제가 그걸 다 보내드렸거든요 마테컷으로 그래서 혹시 나중에 다이소 레트로 시리즈 같은걸 혹시 못구한게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벤트에 당첨됐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보내달라고 슬쩍 말씀해주시면 제가 마테컷으로 또 감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이하게 4개에 천원해서 8종류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 되게 저는 레트로 시리즈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렇게 딱 다이소에서 레트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돈을 엄청 많이 질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이때 사실 유니콘이 다음으로 제일 많이 질렀어요. 유니콘이 때는 브러쉬가 다 너무 예뻐서 종류별로 다 샀거든요. 그래서 3만원 정도 들었고 어 이제 레트로 시리즈는 한 2만원 정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 근데 왜안 보이냐? 이거랑 7개니까 하나만 더 보면 되겠다. 음 어디 갔지? 이게 주황색? 노랑색 배경에 뭐라 적혀있는 게 있거든요. 노랑색 배경. 음... 노랑색 배경. 어? 진짜 없어졌네? 아닌가? 아여 있다. 하이스코어라고 적혀있는 거. 이렇게 해서 총 8가지를 여기다 또 옆에다 끼워주겠습니다. 들어가겠지? 안 들어가면 좀 그런데. 아, 두 개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꼈거든요. 어이고 그러면, 시리즈는 시리즈별로 뭉쳐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유니콘이 시리즈를 빼고, 여기 이렇게 끼워두겠습니다. 아, 이거도 마스킹 테이프가 잘 돌아다니네. 뒤에는 음 정리가 약간 애매한 이렇게 제가 따로 다이소가 아니라 단품으로 구매한 것들을 이렇게 끼워두기 했습니다. 껴워두면딱 빠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다 하면 음 이제 유니코니 시리즈랑 음 또뭐 남았지? 아 이번에 다이소에서 엄청 많이 나온 거? 베이지 시리즈랑 빵긋빵긋 시리즈. 그거랑, 이거, 유니콘이.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을 것같은데 그리고 또 없으면 이제 그꽃 시리즈로 나온 거. 와, 되게 많다. 이거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20분 내내 찍고 있어요. 음, 일단, 빵긋빵긋 시리즈가 눈에 잘 띄니까. 문 4개밖에 없거든요. 이 4개를 먼저 찾아봅시다. 방긋방구 시리즈. 이쪽에는 데이지 시리즈 켜줄게요. 데이지 시리즈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여기 데이지 시리즈. 기념 체크가 진짜 예뻐. 저는 데이지도 좋아하지만, 긴검 체크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게 어디서든지 이렇게 약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사둘 걸 그랬어요. 아, 아직도 팔려나? 사면은 또 쓸모가 많으니까, 이거는 좀 많이 쟁여둬야 할것 같은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유니콘이도 따로 정리해두고, 음... 아,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찾는데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베이커리 시리즈. 아, 빵긋빵긋은 네 개구나. 네 개니까 하나 더 찾고. 음, 그리고, 어, 어디 갔어? 빵긋빵긋 어디 갔지? 유니콘도 여기 좀... 유니콘이 먼저 껴 넣을게요, 그러면. 아까 유니콘이를 껴줬으니까 유니콘이 를껴 줬으니까 유니콘이 해 두고 그리고 오. 이건 찾아야 될 거는 안 보이고 다른 것만 자꾸 눈에 보여 가지고 정리하안 되네. 아, 힘들어. 허리 아파. 아이고. 일단, 데이지 이거 네개 껴놓을까요? 제가 여덟 개를 산것 같은데. 한번 공책을 확인해서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어, 네. 일단 다 빵긋빵긋은 네개 샀고, 데이지를 여덟 개 샀어요. 맞아요.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유니콘까지 딱 정리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